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. 첨벙첨벙이야우요 저는 지금 오전에 일이 끝났고 어, 지금 시간 되게 많아요. 지금 시각 12시 20분입니다. 그리고 이따 북토크는 오후 4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. 집을 들렸다가 갈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책과 생활 근처로 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왔다! 짠! 책과 생활 가방에는 홍삼 하나 챙겨왔고요. 아까 일할 때 신었던 운동화 네, 전 춤출 때 신은 운동화죠. 그리고 으악! 정리할 거, 다이어리 정리하고, 책 읽을 거, 물, 그 다음에 이거는, 그, 지금 하나, 배, 배터리가, 지금, 배터리 다른 용도로,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서, 보조 배터리랑 선이랑, 충전기, 그리고, 음, 필통, 안경, 등등? 어떤 안경이냐면, 안 보여, 안 보여. 이렇게 됩니다. 청광 차단 안경을 가지고 그 LED인가? 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신경을 이렇게 나안 자고 있어 낮이야! 그렇게 하는 적 있는데 그거를 차단을 좀 시켜줘서 눈도 좀 편안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걸 쓰고 하루, 이틀 있으면 잠이 절아요. 이런 거부 있지. 잠이 절아요. 쓰세요. 아, 맛있었어요. 오, 좋아 커피, 모덴산 커피. 근데 제가 커피를 안 마셔서 커피를 안 하는 카페. 와, 여기 중앙도서관이 있네요. 지금 시각은 2시입니다. 카페를 가지 말고 도서관을 가볼까요, 우리? 음. 음. 한번더 해볼 것 같아. 위, 아래로 움직이면 지나가세요 이 갔어? 사람 많을까요? 궁금한데? 비가 와서 그런지 앞에 무슨 포스터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어, 안에서 혹시 촬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렇지. Thank oh. you. 내려가는 좀 보셨네 <웃음> 비가 억수로 너무 아, <웃음> 다 엄마야 아. 후기 오늘 같은 날에는 스텔라를 마셔줘야 한다 근데 저는 지금 잠을 8시간을못 잤으니까 잠 8시간을 채우러 집으로 아쉽게 돌아갈거예요 오늘같은 날스텔라를 마셔줘야 하는데 어, 그러면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엄청 많아요. 새벽에 태풍이, 태풍이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. 작가님께서 <웃음> 끊지도 않고 얘기하겠어요. 작가님께서 이전에 부산인가를 가셨다던데, 가셨다고, 부산 맞을 거야 부산 가셨는데, 그때도 태풍을 <웃음> 맞이하셨다고, 그래서 태풍을 몰고 다니시는 작가님. 역시 그런. 변화의 바람? 뭐 아무튼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! 피울병이 생각이안나 아! 나중에 자막으로 넣을게요 제가 오늘의 목표가 최소 두 분이랑은 친해지기? 아무튼 말을 걸어보기였거든요 거기서 작가님 제외하고 그 직원분들 제외하고 아무튼 뭔가 인맥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? <웃음> 그래가지고, 아까 그거 마지막 거 찍을 때, 앞에 계시던 분을, 우 우연히 씨 앞에 계시더라고요, 또. 가다 보니까. 그래서, 횡단보도에서 약 5m를 스토킹을 하고, 어, <웃음> 친해졌어요. 친구가 되시다, 막 이러면서. 그래가지고, 아까 작가님께서 스텔라, 아르토 광고를 만드신 분이래요. 두둥. 그, 그, 그 유명한, 두둥 꿈은 단절되지 않는다 두둥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오늘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스텔라를 마셔야 한다 모두를 다 끌고 가고 싶었지만 어쨌든 한 분을 꼬셔서 같이 스텔라를 먹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! 박스박스 짝짝짝짝 콩나물 김치국에 김치 넣고 스프랑 건더기 스프 넣고 콩나물 넣고 그걸로 라면을 끓일거예요 양파 캐러멜라이징